<놀랬나> 토마토, 케 음... 음... 음... 토마토, 음... 음... 음... 음 맛있다. 음, 고기. 음, 고기 음. 피자야? 음, 고기 고기 골라 먹어. 아 빵도 맛있다. 음, 고 골라서 먹어. 음, 이제 좋아하는 맛이지. 음, 야채도 없어? 거의 없어 야채가. 야채를 잘 먹거든. 야, 이 치즈. 이게 말이야? 아니 여기 치즈! 치즈! 여기 있잖아. 치즈! 치즈! 앞에 노량해. 계란 노른자 같지? 파인애플인데? 어? 파인애플인데? 아닌데? 요거 파인애플이고 요거 아니잖아? 꼬르거 어, 꼬르륵 최다치즈 찍게 해야 저런거가? 어최다치즈 응. 아빠 이거 새우 들어갔어 어? 아 이거 새우 이건 새우 튀김 같은 맛이고 아니야 어묵 맛도 나잖아 이거 이거 그니까. 이거는 어묵 맛이야? 그건 뭐야? 이거! 아니 이거는 이건 이거 치킨 어묵 응. 이거 너무 매워 응 음, 매운 거 먹지마 응. 이거 그니까. 새우튀김이야아 맵구나 이것도 맵다고? 이 이거는, 이거는. 아니 요것도 맵대 요것도 맵다는데? 괜찮데 응? 살이 꽉 찼는데? 내가 말하는데 끝맛이 살짝 매다 끝맛이 아, 음. 그치 끝맛이 아주 살짝 매운 것 같아 이거 찮아 엄마가 먹는 거 그게, 이거는 우리보다, 아, 애들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응, 나도 한번 먹어볼까? 뭘? 음 좋지. 아니야, 진짜 매운 거같안 매운 거야, 이거는? 라면 같아, 라면. 이거 파인애플 배열을 잘했다 왜? 네? 한쪽으로 안돌려서 아니 이렇게 차근차근 먹고 들어오다가 고기랑 이런 게 살짝 느끼해질 수가 있잖아 근데 맨 마지막에 파인애플딱 끝부분 먹으면서 파인애플을 딱 먹으니까 입이 들리지. <웃음> 그래서 끝에, 그래서 이파인애플 끝에 넣었나 봐. 음, 응, 응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골고루 빵이랑 같이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어 응. 안 그러면 응. 다음부터 피자 안먹어나 밭떡은 반늘로 먹으니까 치즈 굽혀야겠다 누나 이거 잡아줘 <웃음> 치즈가 후었다 아,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봤어? 넌 먹어 네. 어? 이거 맛있어? 응. 오 먹었지 않아 누나 이런것도 안먹어 누나는 까르보 말라 넌 빨간색이야? 응. <웃음> 콜라 콜라? 좁다. 콜라 당첨 yeah! 너 만큼만 먹어 왜아 이거 그 먹지? 나다못 먹여서 진짜 먹고 왔어 다못 먹기엔 다 비웠는데 나 하나도 봐도. 음. 난 뭐, 이거 먹어버리는 거 같아 시켰다고 먹으이야넌 그거 먹으려고 피자 먹니? 내가 응. 이럴 줄 알고 이걸 시킨 거야 그래 안 시켜야지 야 아, 피자라도 자 고기 안 시켰으면 얘가 피자를 안 먹고 이걸 먹을게 엄지국수 <웃음> 먹으면 저걸 먹으세요. 아빠, 근왜 이거 빵이 아야지 응, 먹어요. 이렇게. 이 정도. 먹물빵이야? 가만있어, 이러고. 가만있어. 음, 응. 먹어보겠습니다, 응. 얘가. 먹어. 가만먹물빵이 아, 먹... <웃음> <웃음> 아니. 파스타 소스에다 찍어 먹을 찍어 먹었어. 아 방취로 하고 보여준 거야. 음, 맛있네. 먹물빵이야 그냥 고기만 먹는다 음 아빠 고기만 남아. 음. 기만 먹어. 음 빵이 되게 건강한 맛이야. 아빠 이거 먹어 봐. 먹어 봐. 진짜 맛있어. 먹물빵이지 어? 먹물물빵이지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? 먹물 응. 빵도 있냐고 먹물 기본 석쇠도 기본, 기본 석쇠가 아니구 기본 석쇠 <웃음> 석쇠가 뭐라 석쇠가 기본 석쇠 발음이 <웃음> 그럴 수도 있지 a ha ha.